야 여기는 참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 내가 봤을 때 결국에는 본인 장사를 해야 되는데 브랜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장사는 돈을 그만큼 주고 그거 열기가 식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음. 제가 쉽게 접근을 했잖아요, 음. 쉽게 접근을 했는데 직장 생활만 한테스로 19년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11월달에 나왔는데 어제도 대처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요리하고 장사 음. 전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음. 프랜차이즈 받을 수밖에 없렇죠 음. 소위 저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라면 나하뭐 집에서 제대로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끓이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손님한테 나가는 정말 음. 떨렸어요 근데 이게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되다 보니까 소위 뭐 있는 그 레시피대로 하는 거니까요 시간 딱 눌러서 근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장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내장사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이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만 잘 주시면 그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각오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렵때 오긴 해서 어제 전에 잠도 못 잤어요 대표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웃음> 한 가지 또물어봤대요 네. 한참 잘 될때 네. 그 수익, 그 투자 금액을 다 뽑으셨나요? 지금 못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아, 1, 2년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도 아직 못 뽑았어요 진짜... 못 뽑았어요? 투자 네. 금액은? 음... 그렇다고 경험이 없는데 본인 장사를 다할 수는 없고 네.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경험을 예. 쌓아야 되고 예. 지금 주방에서도 할일다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폴 음, 주방 다 하고 음, 처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고 경험들이 생기고 손님들도 다뤄보고 예. 했으니 어느 정도 또 발전이 됐을 거예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나도 솔직히 말하면 예. 내가 붙어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예. 정말 잘 선택해서 받는 게 맞다 이판단도 들기도 해요. 네. 근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건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구동을 한거예 왜냐하면 제가 왜 구동 말씀을 드리냐면 면을 되게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면을 좋아해요. 네. 여름에 냉면 되게 많이 찾아거든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공사 지원한테 말을 했어요. 또 메뉴 개발 하나 해서 찾으니까 음. 해달라 했더니 네. 여름 다 지나가고 나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음. 되게 와서 찾아요, 내면을 음. 그런 고객들이나 손님들이 찾는 거를 좀 대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저희 도 매출도 툭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좀 아까도 표현했지만 좀 불만이 있다 물건만 구입해야 되잖아요 음. 어느 수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저도 모르게 마음속 불만이 좀 쌓이더라고요 음. 장사가 안 되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김밥을 먹었잖아요. <웃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다시 좀, 인기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서 안 먹어본 거, 안 드셔보신 거, <웃음> 그런 걸 찾아요. <웃음> 네. 근데, 김밥은 솔직히, 많이 접하잖아요.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도 좀, 안 접한 거, 음. 해보고 싶은데, 또, 하나같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불에다가 놓고, 네. 먹을 수 있는, <웃음>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찾고. 저희는 근데 회전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어있는 거죠. 음. 그 밖에서 보면 좀. 썰렁해 보이죠? 예, 있고. 마음이 안좋아. 요 음. 그리고 막상 또손님들 들어보면, 또 아, 어, 홀이 크다, 크다, 이런 게 있는데, 홀이 큰데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음.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예. 나는 못한데, 3개월 더읽려야 돼. <웃음> <웃음> 아 내가 힘드셔서 힘들어, 아. 네 이거 시작할 때는 청춘으로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을 네. 뭐, 나는 한번 하면 음. 죽도록 한걸 해요. 저는 음. 성격이라서 음. 진짜 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일 년, 이 년이 지나고 나니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졌고 음. 이동해서 음. 고기가 이제 챙피에 무실나이에 이거는 그리가이야 그만두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아들 이 제발 체좀 다른 걸로 해서 잘했으면서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고 뭐 서머 활동 같은 해주고 해줄 수. 잘할것 같아요 네, 의지만 열심히야 술도 안 먹고 담배안 네. 드는 사람이라 진짜 열심히 내 그게 별로 좋은 것들 아닌디다마는 술을 안 먹는 것도 근데 열심히 하는 거 하거든요 진짜 아사님들이 이러는 거 보고 놀래어요 저렇게 사장이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고민이 많으시겠네 굉장히 애매한 자리야 내가 봐도 주말밖에 장사가 들어 당기는 느낌이고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가게를 프랜차이즈 안나가 그런 걸 찾아내서 받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핫한데 몰리는 성격이 강하네요 근데 결국에 맛있는데 다시 찾아와 응. 어, 여기를 뻥 뚫어놔야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뭘 먹나 이렇게 보게 된다고 어뭘 뭐 먹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돈안들이고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인테리어 돈안들이고 위치 그대로 선정하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 집에서 좀 인기 있는 김밥이이요 음. 치즈 등밥이라고 음. 해서 제육 김밥이고 음. 매콤 경감. 음. 이거는 참치 고다진다는데요. 그럼 내가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음. 음. 이 어떻게 되있나꽤 넓은 거야 이야 많이 잘됐네 뜨거운 을부서가고 터져버렸어요 이거 그거 쓰세요 그거. 금방 굽는 쇠면이 있어요 음. 그거 그냥 살짝 부어놓고 동국기 위에 몇번 뿌리면 어. 이게 이게 이게 터지면 <웃음> <보시면> 이게 떨어져요 여기가 <웃음> <이런이가 웃음> 세균이 <웃음> 제일 많아지고 이게 점점 파고 들어가요 어. 사장님한테 밥을 줄게요 제가 밥 먹으면서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브랜드가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은기어봤자 1,2년밖에 못 가요 네. 그거는 나는 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네. 새로 가게를 컨셉을 잡아서 오픈하기에도 지금 상황이 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기존에 잘하고 있는 가게를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도 없고 근데 하나가 딱 여기에 맞겠다 사람도 끌어들이고 주말 상권뿐만 아니라 평일 상권도 잡으면서 손님을 끌어들여서 장사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주는데 가서 그 사장님을 만나 뵙고 그 브랜드를 직영점을 받던 전수창업을 받던 네. 그 목숨 사장님이 있네요 네. 자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장님이 그거를 받아내서 장사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찍을게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 아세요? 예. 들어갔습니다. 받아갖고 여기 딱그 인테리어 많이 들을 필요 없고, 예. 주방만 싹 바꾸고, 장사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것만 딱 받아내셔서, 여기에 한다 그러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장사도 외부에서 다 끌어들일 거예요. 예. 살아날 방법은 제가 그 방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사장님이 움직여서 예. 그걸 받아내야 돼 예. 받아내시고 난 다음에는 어 어느 정도 하실 때 장사 노하우도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컨트롤을 좀 해드릴게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님의 의지입니다. 그거를 제가 답을 드렸으니 예. 한번 받아내보세요. 예.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은 여기서 평생 먹고 살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제가 오늘 저송도에 형님 댁에 들렸다가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 가게 상태만 좀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가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 답이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그 답을 찾는 거는 본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사장님한테 미션을 하나 던져주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면 은 정말 이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버실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 확신을 하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사장님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광수TV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